슬라이머는 고스트버스터즈를 대표하는 네임드 유령이자 시리즈의 마스코트 격인 존재입니다 일명 먹개비 눈앞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일단 죄다 처먹고 보는 대량 먹방계의 끝판왕이죠 초록매시를 원샷 때린 뒤 반쯤 개워낸 것처럼 생겼으며 사방천지에액터플라즘을 뿌리고 다니는 극강의 민폐 캐릭터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냈던 대체불가의 씬스틸러로서 영화는 물론 TV 애니메이션에도 등장 다양한 에피소드의 주인공까지 맡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2016년에 나온 리메이크작에서는 무려 액터원을 몰고 다니며 여친까지 대동 유령계의 핵인싸다운 미친플렉스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양껏 끌어올린 가래침마냥 막 생겨먹긴 했지만 오직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자타공인 원조 귀요미 선장이 3먹고 나랑 박시랑 3 오케이? 승리 호의 주력 멤버이자 최고의 씬스틸러 원래는 군사용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공대공 타격과 오염지역 침투, 요인 암살 등을 맡았던 군용 로봇입니다. 이후 재활용 센터에 처자빠져 있던 것을 장선장이 습득 승리 호의 작살잡이로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누가 작살잡이 아니랄까봐 심지어는 말빨도 작살 장선장은 머리는 똑똑한데 성질이 아주 크지 같아 그러니까 승질한 건 이렇게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입속에 자폭 장치가 어... 되냐? 아이씨. 상대방을 요리조리 농락하는 극강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이팅 넘치는 화투 실력을 장차 의외로 패션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등장할 때마다 옷이 달라지는 핵인싸 페피입니다피부이식을 통해 인간의 외형을 갖는 것이 유일한 꿈으로서 그로 인해 무진장 돈을 밝히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군사용 로봇답게 뛰어난 전투실력을 자랑 특히 후반부 전투씬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이며 승리호에 화끈한 승리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담당 찰진 싱크로율을 자랑하지만 알고보니 여성 로봇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까지 심지어 막판에는 드디어 여성의 외형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오랜만이야 되지 아빠 <웃음> 서운네업일 몰라보고 생각해보니 예전 전우치 때도 비슷한 반전이있었는데이쯤 되면 유해진배우는 어쩌면 여성 전문 배우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몬스터헌트에 등장하는 세기의 귀여운 뽀짝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뉴트로진화하면서도 모이스처라이징한 뽀송뽀송함을 자랑하는 요괴왕의 아들입니다 달리면서 돈뿌리는 모 회사의 과장님을 격하게 닮아있죠 왠지 무보증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순박하면서도 깜찍한 외모 애기애기한 옹알이가 킬포로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왠지 무보증 무담보 으로 돈을 빌려줄 것같 끓는 기름 속에서 신나게 헤엄을 치고 찜기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극강의 맷집. 전투 시에는 입 안에 있는 음식을 총알처럼 발사하는 등. 말 그대로 요괴왕의 후손다운 스펙타클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이용한 불꽃 애교 발사. 가드 불가의 폭풍 앙탈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살포시 녹여버립니다. 스샷만 봤을 땐 왠지 징그러워 보였는데 알고보니 어마무시하게 귀여웠던 대륙의 무과장. 역시 무는 조림이 최고입니다. 스쿠비드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미스테리 주식회사의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브레이트 대인종의 대형견으로서 나이는 대략 7살 정도 명색이 유령 잡는 회사의 마스코트인데 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유령만 보면 화들짝 쳐 놀라며 발작을 일으키거나 야이... 빛의 속도로 점프하여 쉐기에게 안기는 등 정치에 맞지 않는 댕댕미를 발산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과 마찬가지로 식탐이 어마무시한 편 먹을 것만 보면 아주 그냥 대환장 난리를 치는데요. 특히 스쿠비 스낵이라는 간식에 사족을 못 쓰고 이성을 잃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오케이. 무려 글을 읽는 것도 가능 아빠를 손처럼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쪽 고행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개의 모습을 한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게이 시리즈의 킬포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 둘리나 또치 같은 느낌이겠죠 팀내 개그 담당인 쉐기와 늘 세트로 움직이며 더맨더머 뺨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쉐기 역에는 매튜 릴라드가 여연 마치 지금 막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미친 싱크로율을 보여주었었죠 1969년 첫 번째 tv 시리즈를 시작으로 무려 50년이 넘도록 신작이 나오고 있는 최장수 인기 시리즈 B급 감성의 코믹 호러물을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 음? 어? 物忘れも呼んでやるぞ。忘れるのが一番じゃ。 키타로의 아버지이자 이와코의 남편 메다마 오야지는 개개개노 키타로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입니다 어린 키타로를 두고 사망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요괴로 부활 자신의 안구에 빙의하여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데요 사실 누날 아버지라는 해괴망칙한 이름도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나름 사연 있는 이름이었죠 취미는 아재미 폭발하는 온수 목욕 유카게 인카가 오토산 なくなく学なく 밥그릇을 욕조삼아 끓인 차를 부은 뒤 몸을 담그고 노는 걸 격하게 좋아 합니다 이처럼 그가 목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눈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몸 전체가 눈탱이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안구건조증 자체가 굉장히 치명 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그마한 몸집으로 인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귀혼미가 폭발 특히 노트북 위에 올라가 온몸으로 터치패드를 비벼대는 장면은 넘나 귀 한입에 깨물어 삼킨 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키타로와 함께 다니며 상황에 맞는 조언을 건네주는 영원한 조력자 말만은 꼰대의 참견쟁이 아빠지만 그 안에서 찐한 부정이 느껴지는 매우 자상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이기모지 장강 치로는 우주에서 날아온 미지의 외계 생명체입니다. 최초 형태는 꼭지가 달려있는 녹색 탱탱볼 쓰레기장을 뒤지던 초우가 장난감인 줄 알고 낼름 주워다가 아들 샤우디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데요. 이후 우연찮게 꼭지가 돌아가게 되면서 스위치 온! 엄청나게 귀여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복실복실한 털로 뒤덮여있는 앙증맞은 대골박 몸통은 초록색 젤리처럼 쫀득 쫀득하고 도깨비 반스마냥 즐기고 튼튼 어마무시한 탄력과 신축성을 자랑하는데요. 기본은 사족보행이지만 경우에 따라 두 발로 서는 것도 가능하며 잔재주가 오지게 많은 궁극의 생명체 놀랍게도 힐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는 대상의 시간을 뒤로 돌려서 망가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죠 극중에선 이 같은 능력을 이용해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만들고 망가진 선풍기를 멀쩡하게 수리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초우를 단 하룻밤만에 되살려 냈는데요 하지만 초우를 되살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결국 모든 기력을 잃고 인형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상상 속의 친구 장강치로는 딱 그런 느낌의 아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자 고생! 생취! 고생! 남자,美女。Who you gonna call? Someone else. 캐스퍼는 윕스테프 대저택에 살고 있는 꼬마 유령입니다. 흰색 빛을 띠는 반투명한 몸체 어렸을 때부터 흔히 봐왔던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유령인데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변신이 가능하며 아무렇지 않게 벽을 통과하고 I guess we'll have to take the long way. 먼 거리를 이동할 땐 무려 전선을 타고 다닙니다 착하고 소심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가끔씩 하는 짓을 보면 오직게 상남자 어떤 때는 불안당 뺨치는 폐악질도 서슴치 않는 등 폐가의 지방령다운 다양한 이벤트를 선사해 주었었죠 원래는 생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반피로 살고 있었으나 저택에 함께 살게 된 인간 소녀 캣의 활약으로 결국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역시 남자는 It's t e to kill y 한편 영화 후반부에는 캐스퍼의 인간형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금발의 미소년이 장렬 수많은 인간 소년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영화의 성공으로 애니까지 제작 캐스퍼는 더욱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라떼 캐릭터로서 언젠가는 꼭 다시 볼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루트는 플로라 콜로수스 종족의 식물성 외계 생명체입니다. 할줄 아는 말은 오직 아이엠 그루트뿐. 그 어떤 경우에도 아이엠 그루트 한마디로 죄다 퉁쳐버리죠. 로켓 라쿤의 절친한 베프로 등장 둘이서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데요. 가오겔에 합류하게 된 이유 역시 오직 로켓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세상 감동적이면서도 뭔가 무서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나무 줄기를 생성 보다 다채로운 액션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적들을 꿰어서 꼬치로 만들거나 원형으로 엮어서 방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활약이 적다 보니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알고 보면 꽤 높은 티어 안에 드는 엄청난 전투력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가오겔 1편에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팀원들을 구해준 뒤 무려 베이비 그루트가 되어 인생 2회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인일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핵 귀여운 미모를 뽐내며 관객들의 안구를 따스히 비벼 싸주게 됩니다 이후 인피니티 워를 거치며 10대 소 년으로 성장, 질풍노도의 반항심까지 선보이며 색다른 퇴폐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룹, 하지만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과감히 희생하기도 하는 등 알고 보면 자신보다 팀원들을 더 위할 줄 아는 세상 포근하고 마음씨 착한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귀여운 나무입니다. We are... 본명은 나나우에 고대 상어신 카모의 아들입니다. 상어와 인간의 모습을 믹스 짬뽕 시킨 반어인 메타 휴먼이죠. 평소엔 굉장히 온화하고 순둥순둥 하지만 배고플 땐 아무거나 막 집어 삼키는 엄청난 야성미의 소유자인데요. 약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말투나 문법이 매우 어색한 편 스스로도 뭔가 둔해 보이기 싫은지 틈만 나면 자신을 어필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엉뚱하지만 볼메이고 귀엽지만 덜 떨어진 느낌 매력이 차고 넘치죠 팀원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 눈 깜짝할 사이에 한입만을 시전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리는 능력은 초 슈퍼한 맷집 웬만한 총알로는 미세한 흠집 조차도 낼수 없으며 수십 미터의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완전히 개멀쩡합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엄청난 맹공을 당했음에도 불구 조금의 데미지도 입지 않은 채 곧바로 만난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래,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최고의 캐릭터이자 미친 매력을 자랑하는 궁극의 귀요미 다음에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